음. 어, 내가 얘좀는게 얼마나 생겼지? 응. 이거 이 거야. 또 처음 알았네요. 자, 아, 숙소 도착했습니다. 도넛을 먹으면서. 이두 분은 지금 여다가자야죠럽서 <웃음> 지난주에 촬영했던 것들 어, 싹다 어, 스케치 편집을 해야 자, 서 자, 응. 자, <웃음> 자, 니다 짜단 편집 마무리하고 유튜브 될거 올라갔습니다. 살 걱정하고 집으로 갑시다. 도착. 좋은 아침입니다. 가봅시다. 편집 중 음, 점심. 허허. 자,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와서 짜잔 숙소 와서 바나나 하나 지금 응. 내일 있을 거 준비하고 응, 안 되겠죠? 3,000원 얼마인데 2,600원에 팔길래 이게 3,000원이라 할... 그런 건가? 왜?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괜찮아요. 맛어요 많다. 맛있어요. 혹시나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빨리 멈춰 더 해야지.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짜3란 숙소 도착 자, 좋아요 숙소에서 제가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프라다입니다프라다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양이 뭔가 조금 작더라고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지금 7시 좀 남았는데 오늘은 일찍 나가보도록 할게요. 팀장. <놀람> 뭐와 네. 선물 받았으니까. I'm gonna hit the dance floor. Don't work too hard, m i break y o r back though. Return t o the b a c k t h e k i n g i s back though. c o r v e t and cash, I never lack those. She saw the stone, you know how that go. Fatality, my diamonds that cold. Versace trunks, I hit my backstroke. Knock on the door. All it right. really takes is a little taste. All t h t girl, blue eyes with a little bass.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. 남는 화을이 정도면 깨끗하게 잘 쳤네. 짜란. 그래서 작업하고 하다가 물 마른 것 같은 것. 남은 에떠부 계란 이름, 집으로 갑시다. 이제. 아, 그럼 우선 사무실은 들렸다. 블루 베리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렇지. 네. Yeah. 시리 yeah. 자, 가봅시다. 가면서 커피 한 잔, 한 잔? 자그전에서 이제 결혼하는 친구가 밥을 산대해서 밥을 먹고 되게 한, 거의 한한 달만인 것 같은데 한달 만에 창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살짝 걱정이야. 거의 한달 동안 방을 비워놔가지고 어떻게 될지 바퀴벌레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. 음, 싫어. 아무튼 안전운전에 서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들어 되게 오랜만에 오니 반갑네요 키보드까지 지금입니다 짜란 오늘 점심 한달 됐는데 괜찮겠죠? 먹어볼까좋와 좋아, 좋아 대충하고 과자 먹으면서 게임 좀 합시다 대 음. 이 해물찜이 아니야 소갈비 그거 아래야 뿅뿅뿅 <웃음> 이거 자 집에 지 갔다 온거옷 한번 빨고 정리하고 오랜만에 게임 좀 하고 <웃음> 내일부터 다시 확실히 달려봅시다.